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제가 아주 신박한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다이소에 있는 트윙클 팝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바로 클리오 브랜드더라고요 클리오 공홈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트윙클 팝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은 공홈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다이소 전용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트윙클 팝 아이 드로잉 젤 펜슬 라이너 제품입니다 총 6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제가 구매한 컬러는 4 5 6 3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요 하나에 3,000원 너무 저렴하죠 그런데 뭐 여섯 개를 사도 638총 1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컬러가 소프트 블랙, 딥 브라운, 초코 브라운, 리얼 베이지, 언더 베이지, 우디 베이지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4, 5, 6코를 구매를 했어요. 보통 소프트 소프트블랙, 딥브라운, 초코브라운은 대부분 다 아실테니까 어 그건 스킵을 하고 제가 이세 가지를 구매한 이유는 언더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꼭 영상으로 이거를 좀 남겨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어 제가 요거는 우선 컬러를 제가 우선 4, 5, 6호 순서대로 컬러로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4호 리얼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쉬머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이 쉬머 타입이 너무 강렬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쉬머 베이지라서 삼각존 눈 밑트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고 언더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언더베이지죠? 애교살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약간 심화하면서도 살짝 보일지 모르겠지만 골드펄들이 아주 진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언더에 속눈썹 가까이 있는 쪽에다가 그려주면 눈에 깊이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드펄이 있기 때문에 눈을 좀더 영롱영롱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면서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6호의 우디 베이지 엄청 스무스하게 딱 봐도 엄청 스무스하죠? 진짜 스무스하게 그려지니까 그리면서도 뻑뻑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가성비 너무 갑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미쳤다. 정말 이 가격이라고 할 정도라니까요, 진짜. 눈 밑에 그릴 때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가 눈 밑에 속눈썹 가까이에 언더 속눈썹 있죠. 언더 속눈썹 가까이에 지금 여기랑 여기랑 확연히 다르죠? 근데 이렇게 그려줘도 눈이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깊이감 있게 표현이 되니까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예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스무스하게 발리면서 약간 펄감도 있, 있는데 되게 내추럴하게 그려주니까 확실히 눈이 여기서, 여기랑 눈, 눈의 깊이감이 좀 달라 보이죠? 이 짜잘짜잘한 펄들 보이시죠? 이 짜잘짜잘한 펄들이 있어서 약간 영롱한 그런 느낌? 눈이 좀더 영롱영롱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5호 언더베이지 언더베이지 언더베이지는 우디 베이지보다 라이트한 베이지한 감성의 밀키한 브라운 컬러의 느낌으로 드는데 이 언더 애교살을 그려줄 때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봐도 정말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화장이 밀리는 느낌이 없어서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딱요 느낌만 줘도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언더에 애교살이 딱 다르죠 그리고 리얼베이지 컬러로 이런 쉬머한 느낌이 많이 나요 쉬머한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눈눈밑에을 해줘가지고 요거는 진짜 제가 진짜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응? 쓱쓱쓱.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줘요 삼각존에 이렇게 언더베이지를 살짝 넣어서 눈의 뒤트임과 밑트임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실히 눈의 트임, 비트임 밑트임이 좀 다르긴 하죠. 확장이 되는 느낌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일단 저는 이거 너무 합격!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하나 더 구매한 게 있어요. 바로 트윙클팝 스파클링 아이스틱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컬러가 메리코랄 컬러예요. 이 트윙클팝 아이스틱 제품도 총 6가지 컬러인데 저는 딱한 가지만 구매를 했어요. 다른 제품들 보니까 약간 쉬머한 컬러들이 좀 많아서 저는 쉬머한 컬러보다는 투명하게 올라가는 짜잘한 펄들감이 느껴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유리알 같은 그런 펄감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확실히 좀더 언더에 있는 애교살에 올라갔을 때좀더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어, 그런 느낌이라서 이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애교살 위에 그려볼게요. 확실히 이것도 바를 때 너무 부드러워. 왼쪽, 오른쪽 확실히 다르죠? 휴대하고 다니면서 쓱쓱쓱쓱 바로 할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언더 애교살 제품 찾으시는 분들 다이소에 무조건 가셔서 트윙클 팝 제품 꼭 구매하세요. 젤 펜슬라이너 같은 경우에 번지지 않을까? 바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물티슈 있죠? 지금 꺼낸 건데 이렇게 지워도 빡빡빡빡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 진 미쳤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지워지냐고요. 하... 진짜. 다이소에 가시면 무조건 구매하세요. 무조건. 안녕.